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혈세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돈이라는 것이죠 한 달에 1억을 벌든 천만을 벌든 300을 벌든 150을 벌든 한 달에 50만을 벌든 국민들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왜? 그걸로 우리의 탄탄한 국방안보를 지키고 학생들 교실을 짓고 길을 뚫고 다리를 놓고 밤거리에 전기불을 덤부대로 놓고 필요한 것이죠 세금은 사대 의무입니다 그렇죠?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그렇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에 대해서 가능하면 부자부터, 여인은 먼저 세금을 내기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 다음에 중복세금, 이중세금, 같은 성격의 세금들을 말만 바꿔서 내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수현상.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주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꼭 용처가 정확한 것에 쓰라는 것이 다산선생의 당부입니다. 몸이 신선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감상원 감사결과를 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든지, 단가보다 높게 사서 한다든지주성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익 일부죠, 일부. 거기다가, 또뭐또 사고 또 사고, 단체로 뭉치 사면 좀 도매값을 꼭 개별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비싸게 예산이 나간다든지, 전형적인 국민 세금 낭비 연상누수현상이죠 돈이 새는 겁니다. 진정한 공직자라면 국민들이 한 번도 못낸 세금을 알뜰살뜰 정확한 용처에쓸수 있는 그러한 공직의식이 뚜렷하 되겠습니다. 2500년 전공자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걸어요. 산길을 하다보니까 어느 여인이 슬피 울어요 제사단에 시켰습니다 왜 한번 알아봐라 이 여인 말씀이 몇년 전에 남편이 호랑이한테 물러가서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호랑이에 물러가 죽었다, 죽었다. 그 슬프는 거예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여인 입장에서 또물 여쭙습니다. 아, 여인이시요 이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왜남편 당했을 때 옆에 도시로 마을로 이상갔습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나는 거기가 못 삽니다. 왜요? 거기는 여기, 여기 뭐야. 세금이 세면이 비싸요. 막 뜯어갑니다. 아 공자님 말씀이 세금은 무서운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동네 좋은 나라는 세금을 적절하게 매기는 거죠 그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에 대해서 혈세에 대해서 중앙지방공무원들께서는 알뜰할뜰할수 있는 공복의식을 공부, 공인의식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